시작. 수수리줄 나랑 넷플릭스 보러 올래? 됐죠? 어 제발. 왜왜 <웃음> <왜>, 뭐, <웃음> 제발 합격이라고 <웃음> 해주세요. 아이 정도면 합격. 알겠다. 되게 조금 사는구나. 하고 이제 돌려와 봐. 그렇지? 그렇지. 이 정도면 괜찮아. 내가 정도면 괜찮다. 괜찮다. 어, 뭐, 어, 어디로 가야 돼? 아하 하는 봐요. 아, 아 아아 什么你做的是什么 발을 的是什게 나은 的면 뒤로 발 들어. 들어. 소리做的이什 일로 와 일로 와么你 일로. 是什이비做的是什么你 o 이是什么你 Yes, baby. Come on, baby. Come on, b 많이 걸 아, 뭐. 어. 아. 너. a 리몇 o 이 n b e 야, 카메라 올려버리 카메라 여기다 여기 히 하고 있어 되게 재미없죠? <웃음> 저는... 되게 재미없죠? <웃음> 아일단을 뭐... 크게 해본 적은... <웃음> <웃음> 거의 이겠습니다 <이겼어요. 웃음> 처음 만나게 된 건데 어. 나뭐인터뷰데 화면에 승권이가 너무 같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<웃음> 아, 저기 서 <웃음> 저... 아, 저기 지금 <웃음> 저... <웃음> 함께 오게 돼서 너무+ 너무 행복하고요. 대단한 후보분들 사이에서 어, 있었던 것같아새 끝났으니까. 네. <웃음> 한우 서울 에서 끝났습니다. 우와! 비웃的 <笑>